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텐바이텐과 함께 손을 잡고 노아스토리 샵이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텐바이텐 어플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텐바이텐 어플 다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노아스토리 노아샵 검색을 하시면 이벤트 란에 제 샵이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1바이1 0을 이용해서 구매했던 상품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10% 더 할인받아서 살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제가 픽해놓은 그런 제품들을 구경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주에 보여드렸던 푸 토스트와 귀여운 일상 있지 않습니까? 아, 뜨거! 아, 귀 하나 더. 그 아이들도 남들보다 더 10% 할인받고 살수 있는 거니까 많이 유용해 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의 모습은 이렇답니다. 여기에 모니터를 설치할 거니까 여기 있는 걸다 치워야 되겠죠? 없애! 총 버티비야. <웃음> <웃음> 소 빅이야. <그거> 원래는 여기에 침대가 <웃음> 동봉 스어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어있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 This a m o n i to arms. Oh.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암이야? 암스, this is 암스, M. 이건가? M인데? M이야. M이야, M이야. 이거 궁금하지 않을 거야. 짠! <웃음> <웃음> 망했어. 잠옷 조립했네. 아, 나어을 내미. So 이게 여기가 들어갈 책상이 없어. 들어갈 자리가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 요 책상에 꼽을 수가 없네. 쏙 아, 빡쳐. 여기다 달고. <웃음> 그게 망내 되냐고. 근데 모니터함을 왜 사래? 어? 그 유튜버야. 아, 몰라, 몰라.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는 얘를 일로 보내고. 아, 그 방법도 있겠네. 아우치예요 네. 요 13인치고 여기 봐.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아주 쿠션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 파우치입니 자수가 면이야 뭐야 스판이야 뭐야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방에 딱 했고 자수로 매긴 그런 느낌입니다. 내 네, 노트북을 지켜줘. 13인치 맥북을 일수 넣으면 너무 딱 맞게 그롬 이것도 10% 할인돼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난리 다 진짜 난리. 어? 보이네? 모니터 자유자재를 움직이는 거 보이네? 예? 예? 아 뭔가 애매하다. 그럼 또 왼쪽. 야 왼쪽으로 못 간다니까 여기다 꼽아가지고. 그럼 여기다 꼽았어야지. 빼면 되지. 이게 책상을 뒤집을 수는 없나? 뒤집어지겠다. 야. 내가 뒤집어지겠다. 아 다시 해야겠 또. 아... 오 됐어. 레벨. This is Alimped. 그래서 이거 일본에 제가 옛날 유튜브 하던 초창기 시절에 넌 카페에서 파는 굴주입니다. 책 좋다! 짜자잔~! 알린 철필통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러면, 우... 2단. 스웨이드야 뭐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필통도 필통이지만, 알린도자석 꾸며주는 거 이렇게. 메모장 꾸미듯이, 이렇게. 짠! 붙여주면, 이렇게. 필구. 얘는 필통 용도로 쓰고, 2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악세사리 놔두는 용도로, 여기 위에 이렇게. 붙이고. 지나 반지 막 이런 것도 여기다 이것도 텐바이텐에서 여러분 10% 할인 더 받고 구입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푸티그렛 올라프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오 올라프가 있는데 이렇게. 자. 방향제 앰플이 같이 들어있어요 뜯어서 넣은 다음에 자 이렇게 방향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께 퀴즈를 통해가지고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퀴즈의 내용은 텐바이텐 노아샵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제가 이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 공지를 해놓겠습니다 언제 제가 라방을 할 건지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자리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제일 심란한 부분은 여기를 빨리 정리해야 돼 난리난리났어 지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당근마켓에서 무언가를 사왔습니다. 볼까요 <웃음> <못 가요>. 여러분 <우와! 웃음> 너무 귀엽죠? 우와! 아 이거 샀어! 어, 아니, 이 별로네? 빈티지 미키마우스 시계입니다.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아 너무 예쁘다! 딱딱이에요. 네, 딱딱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티셔츠, 이거 버즈라이트 이요 이거. 이것도 텐바이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두꺼워가지고 핏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핏. 바람 불면 여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실루엣이 여기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몸매를 가려줄 수 있어요. 목 라인도 쫀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밋밋하지 않게끔 버즈가 날고 있는 아주 심플하게 딱딱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소 파는 병이에요, 병. 튤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냥 은은하게, 보이게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귀여운 덤렇오르고르 이렇게,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느낌, 은은한 이낌이 느낌, 느낌. 얘는 여기다 게 이렇게, 이고 이렇게, 약간 퍼즐놀이 하는 것 같네? 너무 재밌네 짠! 그리고 얘네는 건비! 건비와 새소미! 중학교 시절을 모았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책상 꾸미기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귀여웠나요? 뭐라고요? 그냥 자리 이동 아니냐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참에 텐바이텐을 통해서 책상 꾸미기 한번 해보셔요. So healing, so refreshing. t h n you. 네, 여러분,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다 정리를. 다음 주에 또뵙겠으면서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끝? 아 어, 뭔가 찝찝하지 왜? 어야 여기 이제 그거 된다? 아또도 어, 어, 어, 뭐? 모동숲. 모동숲 어디 갔네? 모동숲 하나만 보여주겠다인다왜왜안 돼? 왜안 되냐? 이 유가 뭐야?